아, 유튜브야? 이러면서 막 그때 그러시는데, 자, 유튜브야? 이러면서 내 네, 시간 한번 더 해야 돼요. 이러는 거죠.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님들, 연중에 구독시키고 싶습딱 12초 에 약이 들어오더라고. 어? 간호사님이세요?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영중입니다 오늘은, 지윤이와 함께 음... <웃음> 영두기 구독 영두기 구독 어, 요즘 제가 위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들렸는데 어.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위가 안 좋아서 결국 내시경을 받게 되었어요 <웃음> 근데 이제 수면내시경인데 제가 운전해서 가면 은 수면내시경이 끝나고는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때 지윤이가 운전해주기로 해서 준이랑 같이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씻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다시 씻고 병원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<웃음> 다 씻었나요? <웃음> 저만 씻고 벨트부터 매겠습니다 맞아 요어 제가 갈 때는 운전을 하지만 올 때는 그 수면마취하고 나서 깬 다음에 운전하는 게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자 지윤이 운전해 줄 예정입니다. 그리고 보, 보험은 다 들어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 갈 때는 좀 요즘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수면 마취 첫 수면 마취인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Go. Oh. 지금 음, 혈중알코올농도가 181이 나왔습니다 <웃음> 아주정상 음. 이거 바지 좀 무거운데? 영두이는 60kg 우와. 바지가 3kg야 의사가 다음부터 수면 내시경 받지 말래. 엿게 급이 엿게. 진짜. <웃음> 뭐라 했대? 아, 나 의사, 나 간호사들한테 충고하는 거다 말했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위 내시경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. 기분이 어떠시죠? 이거 완전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왜 수면 마취하고 운전하지 말라는지는 알것 같아요 수면 내시경 받고 의사가 역대급이라고 한썰 풀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아니 일단은 수면 마취해서 깼을 때부터 그 일단 마취하자마자 바로 깨는데 마취하자마자 바로 탁 깨는 게 아니라 꿈꾸면서 깨요 근데 전화어요 <웃음> 간호사님이세요 <웃음> 아, 죄송해요 이랬는데 갑자기 의사가 와서 내시경 한번더 해야 돼요 이러는 거 수면 깼는데 그래서 왜요? 이랬더니 어 내시경할 때 너무 움직이셨어요 이러는 거야 <웃음> 그래서 진짜 거의 정신 다 깼는데 그냥 목에 꾸멩히다 수줍 그래서 토 개만이 했어 진짜? 하는 동안 토 개만이 했어 나 여기 다젖었어 지금 토해가지고? 어. 와개우버다어 요... 개힘들었겠다 진짜 저기 간호사들이 그거 깨어나서 유튜브 하세요?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예요? 이러는 거 y o 어? 저가 그런 말도 했어요? 혹시 저 다른 말은 안 했죠? 이러니까 안 했다는 거야 딱그 말만 했 a n n e l y o u t u b 이 c h a n 하는 거 유튜브 촬영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. o 이런 말을 했 c h 거 n n e l YouTube channel. YouTube channel. y 그러 t u b e c h a n n e 면서 o u t u b e c h a n n 어요 그 의사선생님이 유튜브 채널 이름이 그래서 뭐예요? 이러는 거야 음. 그래서 그때 간호사들 다 있을 때 아, 저는 일상을 담고 있는 영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음. 그래서 구독을 했어? 의사선생님이랑 간호사님들 영둥이 구독시키고 왔어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수면 마취 생각보다 재미있진 않은데 좀 할만하네요 아니 할만하지 않았어 난 기억도 없는걸? 그,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잠들기 전에 약 투여하기 전에 딱 숫자를 셌어요 약 투여하겠습니다 1 2 3 4 이랬는데 딱 12초 때 약이 들어오더라고요 슈악. 몸이 뜨거워지더니 14초 그딱 2초만에 잠들었어요 일단은 아픈 건 좋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수면마취하는 경험이 없길 바라면서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아, 건강한 평생이 되세요 그 유튜브가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. 아저요 예. 네. 아 보셨어요? 파, 네 <웃음> 어, 우리 강사들이마 아네. 안녕하요아 아, 하신 지좀됐던데 보니까? 네한1년 정도 거의 1년 됐죠 이제. 아 유튜버야 이러면서 막 그때 그랬습니다. 자, 아 유튜버야 이러면서. 제가 자면서 유튜버야 이랬어요? 네. 그래서 우리가,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. <웃음> 원래 원래 잠들어도 그렇게 해요. 움직이고 그래요? 사람들이? 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. 안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. 술을 술 좋아하죠 네 어, 그러니까 술을 잘, 잘 먹는 사람들이 잘안돼아 잘 그래요? 아, 그렇게 통신잘안 되는 거 많이 있고 그 꿈을 꿨는데 꿈도 약간 술, 술 먹고 있는 꿈이었거든요 깰 때쯤에 아 그때? 그래서 네. 끝나고 깰 때쯤에? 네. 네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 아이고. 그리고 내시경 하기 전에 무슨 가스 약 주거든, 가스 빼는 약. 그거 먹고 수면 내시경 하고.